제4 1회 전국 남녀 종별 스케이트보다 대회 에 참가한 모든 선수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yeah I'm b o u t to f a e w a y c u s e v e r y time I w s o e r y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 a h i a t i l up m o i n c o n v e n i e n t Just let me be me w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 i s g r a c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l l t e baby I v e a taste a l the h i g h I don't really wanna u e pain. e a l e n r o l e a l e e a h I t y o a a l I a e a n t a 브루스 아이티 어, 네, 스이스미스 <롬성> 지금 라인 구성 상당히 좋습니다. 아브루스 아이 성공. <롬성>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고요? 성공. 성공. 아이2 성공. 아 빨라요. 하아요 레드 플레드 성공. 았습니다사해보세백스윙버 e g 고 넌나만이 10초 남았습니다넌 나만이다. 이나만 네, 다넌나만나였나요 예, 네. 다넌어만이다넌 나만이다. 넌나이어가고 있어요. 이이이 백사일 파이버. 어, 아, 네. 파이 소리 너무 습니다백사파요백파이성 어. 아, 아 습니다 네. 어. 어. 어. I'm not faking. I'm not faking. I'm not faking. I'm faking. I'm faking. I'm faking. i l a i n 사이드노 사이즈도 요백 사이즈도 요사이즈 성공 요로사이드도요사이즈사이드도되사이사이드도 되요? 사이즈도 이이 성공! 발사의 파이브! 아, 지금 막힘없이 기술을 따라 응. 성공하니다백사이 응. 성공하고 있는데요. 10초 남았습니다. 킥블림인데요. 성공! <목소리가> 빠르게 네, 스파인 에어로 넘고요. 엘리오 네, 사이어 아주 높아요. 아, 백사스 좋아요. 네, 오, <목소리가> 로스사이스 레인보우, 이사이드 엑사이드, 엑사이사이드사이드 엑사이드, 엑이드 엑사이드, 엑사사이드엑이드엑이사이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있어! 아! 성공! 네, 가볍게 알리. 레인 봉 빠르게 공략하고요. 아, 네. 백사이드 인디그램. 지 어려운 방향으로 그램을 잡고 있어요. 아, 지금 멀리 10초 남았습니다. 레인 봉! 네, 파이브 스페키, 선고네 브루트! 네, 네모 빠르게 분명하세요 파이브! 오픈 인디에어 성공! 아직 은은 좋시다 네, 추고 성공! 비컵 두 핸드 플이트 좋아요! 에어 발언네이버트 3! 10초 남았습니다. 아, 어, 프트 3! B! 오! 퍼펙트! 야, 페이키! 파이코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이버를 샀이버 네이버. 네이버 공격했습니다. 아, 성공! BTBT, 백사이드 성공했습니다 좋았네요. 네 t 어, 어, 네 t b t BTBT, BTBT, BTBT, b t 니다네 t b 으로 t b t BTBT, BTBT, BTBT, BTBT, BTBT, BTBT, BTBT, BTBT,